아.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이거. 너희가 안가싶거 아, 가볼까요? 투투 보면은, 어차피 투투 보면은, 이거는 단문이라 그랬지? 단문이라, 자, 해석은 알죠? 너무. 또는 나는 이렇게 해석해요. 너무라고 안 합니다. 왜? 춤 충시켜 만든 해석법을 잘안 써요. 내가 시간 다르지 나는 그 스승 오토 예스코스니 쓴 데서 나갑니다. 그렇게 뭐무 해서. 자, 어떻게 하면 돼? 뭐, 뭐, 뭐? 할수 없다. 이게 습관화되야 돼. 아,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뭐, 할수 없다. 캔나이 생각나야 될거 아니야. 얘 들어갈 때 반드시 캔낯 나 생각나야 된단 말이야. So, t 네, 나오고, 여기까지 원인이라는 거 그냥 잡히죠? 자, 봐 그렇게 뭐, 뭐 해서 이게 원인이야. 여기는 결과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쏘 답은 없어. 그 결과라고. 해석할 때. 그 결과, 어떻게 하나? 어? 그 결과? 그지 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언급 안한게 있어요. 주어예요, 주어. 뭐, 예문 보면서 설명할게요. 주어죠? 아, 그경우 너무 위험해서 아이들이 결국 건너갈 수 없습니다. 건너갈 수 없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의미상해죠 써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의미상해죠의미상해어와 투구정사는 뭘로 들어올까요? 주호동사로 들어오겠죠? 주호동사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어는 칠드론이 되겠지? 시제 맞춰줘야 되니까 이게 현재니까 여기 현재 써야 되니까 쿠든트가 아니라 햇낫이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크로스가 나와야 되겠죠? 건너가다? 자 이러고 끝나면 안 돼. 단문에서는 잘 들어봐 아까도 얘기했잖아. 투 크로스의 임미상의 목적어가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돼. 이 단문에서는 투 크로스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자 의미상의 목적어서랬어 얘는 의미상 주어야 아이들이 건너가는 거야. 강을 건너가는 거잖아. 굳이 여기서 이틀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반문에서는. 그러나 동물이 되면 잘려 얘들아 봐봐. 쏘 여기까지 주절, 대절, 부사절에서 절이 달라지는 거야. 쏘옷에서 하면. 대절 수에는 없잖아. 강이 없잖아, 강이. 없잖아. 쏘 줘야 된다고 이게 키해요 반드시. 어떻게 써준다고요? 대명사로써줘 리버를 봤다 아, 그렇지. 어. 그래서 응. 그대로 리버를 써서 맞았다고 했는 선생님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대명사 써줬죠. 없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이거. 얘가 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여기 항상 요것 때문에 쓰잖아, 이거. 이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 구별하는 방법. 은좀 아까 내가 원리를 설명했어? 방문에서는 여기 보이잖아. 여 보이니까 안써도 된단 말이야. 근데 본문에서는 이, 이, 절죠 대시 생겨나면서부터 절이 달라진 거야. 여기가 주절이고 여기가 부산절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없으면 써와야 돼.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속지말않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잖아. 토플리아고대 본부사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너희들이 헤맬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이리저리이트 데이터 때는 분명히 가져와였고 여기가 뭐였어? 비인칭 주어 있단 말이야, 비인칭. 내일 비가 올것 같아, 뭐뭐일 것 같아. 자, 해석은 기본이 못깔고 들어가고 이걸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어야 돼. 비인칭이었단 말이야. 이걸 단문으로 바꿔주면 얘가 나가야 돼. 얘가 나가면서 비인칭이라 인식을 갖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어, 비인칭 주어도 주어로 나갈 수 있구나. 뭐, 아이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비인칭. 그래서 이해라이크, 원형으로 쓸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비가 올것 같아. 요 알겠지? 이렇게 딱 붙여놓고서, 어, 이거 맞는 문장인데 어, 이거 혹시 서로의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을 하면, 이거 찍는다고, 야되는이게 오, 야, 여기, 이리저리 야이브리됐죠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이쪽 또 나와, 안 되지? 걷버린다고. 왜 나와, 안 돼? 여기 주어가 베이징주 이틀 있었는데, 그대로 나갈 수 있지. 다음에, 어?